네 찬양 받으신 하나님 찬양을 우리 제 7장입니다. 찬양에 합당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어, 오늘 강의부터 어, 몇 차례에 걸쳐서 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찬양의 대상과 또 찬양하는 자들이 어,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어떤 또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이제 찬양을 할 때에 어떠한 요소들이 꼭 필요한가 꼭 합당한가를 알아보는데요 음, 먼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에 대해서 지난 어, 다음 시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 우리가 아는 만큼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은 음, 제대로 된 올바른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어떤 영광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찬양이 되지는 않죠 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가리키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고유명사 즉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냥 무조건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냥 의무적으로 본인이 느끼지도 못하는데 음, 찬양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의무적인 칭찬도 아닙니다 자 찬양은 올바른 찬양은 어때야 하냐 찬양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요. 그분께 맞는 영광을 또그 찬양을 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합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96편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이렇게 무조건 돌리는 게 아니라 합 적당한 영광, 맞는 영광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여러 신들 중 하나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취급하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 살아계신 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음, 관념, 개념, 이론으로 생각한다면, 교리로 생각한다면, 또 거기에 맞게끔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추급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냥 그 당시에 어, 흔한 유대인의 이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나 구세주의 이름으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 그 예수를 피박했죠. 또, 애구방의 바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 몰랐기 때문에 모세가 요구한 것을 당연히 거절할 수 밖에 없었죠. 자, 한번 출애굽기 5장 2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에구방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고 한데?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게, 보내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니리라 예. 여호와를 알아야 그분이 얼마나 크고 강하시고 놀라우신 분인 줄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화할 텐데 자기는 여호와를 처음 들어보고 또 어, 들어봤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실은 불신자들도 바로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어,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 또 성령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를 하죠. 예. 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 심지어 사울. 자,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왕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 사울을 말합니다. 자,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어떻게 핍박했냐. 사도행정 9장 5절. 자, 그가 담에색으로 가다가 환상을 봤죠. 그래서, 주여 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환상을 봤을 때, 어,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군요.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셨군요. 라고 안 하고, 도대체 이 환상 중에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즉 사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 겉으로만 보고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칭하는 자처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핍박한 거죠 그분이 자신의 주요 왕이신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처럼 찬양의 대상의 이름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지 않을까? 아 이, 이런 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충 비슷하게 아무렇게나 무조건 칭찬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찬양에는 분명한 근거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이름들인데 그 중에 성품적 이름들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변하지 않는 속성, 영원하신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정확히 뭔가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쓰시는가 음, 그러나 제가 점점 음, 예배를 알고 성경을 배우면서 아, 영적인, 이름의 영적인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 알기 때문에, 알게 되니까, 아,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시는지를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그 중에서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름을 다 부르면서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사역적인 이름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에 대한 그러한 이름들에 대해서 다룰 것이지만, 어,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 속성, 원래 갖고 계신 불변하는 속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 즉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사실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이름입니다 원래는 엘로힘은 복수형이고요 엘, 엘이 단수형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복수형으로 할, 하는 것은 최고의 신이 여럿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강조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 신들 중에 최고다, 가장 높으시다 이런 의미 때문에 복수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임의 뜻은 결국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 이름에는 지금처럼 창조사역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속성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의 속성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워낙 방대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합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엘 엘이 들어간 어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이런 것도 있죠. 또 엘로 시작하는 엘리야 이런 것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다이 엘로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엘로힘, 엘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래서 그중에서 한 단어,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표현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이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얘기르실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 때 했던 말이 바로 엘샤다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에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지만 이게 마치 한 단어처럼 한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성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능과 하나님을 서로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이라는 의미는 그냥 아무거나 다할수 있다 이런 의미, 만능이다 이런 의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원천이다 모든 것의 다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채워 주시는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가득 차 있고 풍요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을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죽께서라고할때 하나님께서나 왕께서나 신께서라고 표현 안 하고 어, 이 사연은 주께서, 아도나이께서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바로 주, 한마디로 주인 뭔가를 갖고 계신 권세자 이런 뜻입니다 소유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수혜하고 계신 것은 만물이죠 모든 생명체들과 피조물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래서 이사야는 이 땅의 왕인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떤 주권자가 사라졌어요. 이 땅에서는 자기 나라의 권세자가 사라졌습니다. 통치자가. 하지만 그는 하늘에 계신 진정한 자신의 통치자, 소유주, 아도나이를 뵙게 된 거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칭 중에서, 성품적인 명칭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칭은 여호와입니다. 야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야외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호와라는 발음도, 야외라는 발음도, 야외라는 발음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그 율법을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 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정확히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하다가 실수를 하면 잘못 발음하거나 잘못 철자를 틀리면 저주 받을까봐 아예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의 원래 발음을 쓰지 않고 합성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도나이라고 아예 대명사를 쓰거나 아도나이와 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원래의 어, 스펠링과 합, 합성어를 만들어서 어, 여호와, 야외, 야외 이렇게 한마디로 이 여호와나 야외는 자음만으로 구성된 이름입니다 모음을 일부러 빼서 정확한 발음 대신에 약자같이 표기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진, 어, 진짜 진 여호와의 이름의 어,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이 여호와라는 철자의 발음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죠. 하지만 편의상 여호와 그냥 야회 이렇게 우리는 어, 이것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거의 6,800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아까 엘로임은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자 먼저 그러려면 우리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거의 부모님들이 붙여주었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붙여주거나 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분도 계신데 자, 이렇게 우리의 어, 조상들이나 윗분들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사람은 없죠 뭐 예명, 연예인처럼 예명을 짓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자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각 생물들에게, 정확히는 동물들에게죠 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아내, 여자 하와에게도 이름을 주었습니다 음 자, 여기서 근데 이 아담이라는 자기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도 지어주고 음,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도 주었는데 정작 자기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 어, 지어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는 이렇게 어, 생각이 좀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처음에 명명한 자가 있으니까 또 사람의 이름도 다 누군가가 지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이름도 처음에 누군가가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 동물들이나 사람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하나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따로 떨어져 있죠. 우리가 먼저 태어나고 나서 어, 이름이 부여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누군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종교에서 이렇게 적당한 이름 하나 만들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체로서 가지고 계신 그 이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과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이름은 그 동물이나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처럼 이름이 곧 하나님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 어, 소개를 하셨죠, 자신을.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음, 여호하다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하나님인데 다시 말해서 여호하다 이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나의 명칭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말한 이세 가지가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곧 너희가 믿던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이 모든 것이 결국 영원한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까 배운 엘샤다이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이름을 소개할 때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소개는 했지만 여호와다라고 소개한 적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이름에 각각의 어,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처음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기억할 이름의 하나님으로 이제, 이제는 나를 더 소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시 때문에 하나님은 통속명을 사실 아직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예수 이름과 성령을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어,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음, 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거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거나 또 하나님이 용사시거나 이런 표현이나 이름이나 이런 호칭에 대해서는 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제가 어 하나님을 목자로서 체험하게 된 것은 그런 어린 시절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런 말씀부터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목자로 알다가, 그 다음에는 구세주로 알다가, 그 다음에는 또 왕으로 알다가, 하나님을 용사로 알다가, 구세주로 알다가, 등등등등등등, 어,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 또 다른, 나의 신랑,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알고, 또 이런 식으로, 어, 점점 하나님의 그 무수한 그 명칭들, 다양한 호칭들에 대해서 아직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 또그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오늘 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